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f o o d s e l e c t n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푸드 셀렉샵인 유픽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유픽은 저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 아이템들을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진짜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먹어봤어요. 그래서 영상에 녹여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10% 할인코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막이랑 더보기로 추가를 해줄게요. 지금은 일요일 아침이고 사실 아침은 아니에요. 제가 살짝 늦게 일어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뭔가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아사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랑 그리고 크루아상 이거를 발뮤다에 해 먹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이번에 받은 제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예요. 진짜 아보카도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프라이를 할때 이렇게 뿌리고 오일 대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뭔가 음식이 다 완성된 위에 그냥 이거를 칙칙 뿌려 주기 뿌려 줘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친구를 줬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해가지고 저는 이거는 나중에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집들이 선물 같은 걸로도 진짜 진짜 강추예요. 아무튼 이걸로 계란후라이와 이제 아침을 간단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지를 구울 때 200도에 10분? 요정도로 맞춰놓습니다. 오, 대박! 오, is this a real <웃음> 저는 이. 이 아보카도 오일이 왜 좋았냐면 기름이 별로 없어서 좋더라고요. 설거지할 때도 완전 편하고 프라이팬 쓰는 분들도 프라이팬 쓰는 분들인데 에어프라이어 있는 분들이 진짜 에어프라이어 돌리기 전에 칙칙 뿌려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발뮤다. 여러분 저는 샤워했고 빨래를 얼른 돌릴게요. 어우 더워. 여러분 저는 밥을 먹었으니 골프 연습을 갈 건데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골프백을 들고 연습에 가는 날입니다. 다녀올게요. 여러분 골프 치고 돌아왔고 요거는제 저녁, 지금 저녁으로 LA갈비로 붓고 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랍니다. 짜잔 여러분 오늘의 저녁입니다. 이거는 엄마가 해준 LA갈비랑 요거는 밥. 설거지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밥을 다못 먹고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사진보내야겠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귀여워 고기는 다 먹었는데 밥은 이만큼 남겨버렸어요 이다가 배고프면 야식을 먹을게요 두심이 또 있어요 또 가지고 일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많이는 못할 거 없고 지금 일요일 해가지고 한 파트만 컴팩트하게 딱 쓰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놀람> 여러분 저는 일을 하다가 지금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테그 워터비스켓인데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워터비스켓이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기본맛 여기 있는 솔트 앤 블랙 페퍼 그리고 로즈마리 이렇게 있어서 세개다 먹어봤는데 저는 베이스 맛은 저한테는 조금 밍밍한 것 같고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후기를 봤죠. 후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후무스 이런 거를 올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베리토스 페이스트랑 잘 어울린다는 후기를 보고 저도 그것을 냉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 올리브랑 후무스 이렇게 두 가지 골랐거든요. 근데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기를 봤더니 사람들이 하몽을 올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선물 받은 하몽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합으로 먹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와인이 땡기는 맛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혼술할 때는 와인을 안 까거든요. 왜냐면 한 병을 다못 마시는데 그럼 와인이 상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먹고 있습니다. <웃음> 이것은 뭔가 짠짠의 좋아해요. 올리브랑 올리브도 약간 좀 짜잖아요. 그거랑 하몽이랑 이 비스켓도 약간 짭짜름해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씩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잖아요. 비스켓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와인 마시거나 홈파티할 때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비스켓이랑 요거는 아직 좀 많이 남아가지고 다음에 사람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초대가서 갈때 가지고 가버려고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고 저녁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 소스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사실 요 소스는 따로 불에 가. 이제 볶을 필요 없이 그냥 부어서 먹어도 되는 소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스타에 이제 닭가슴살도 좀 넣으려고 해서 면을 곧 삶고 닭가슴살도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구워져서 나온 거라서 따로 볶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따뜻하게 먹고 싶기 때문에 전자렌지에 살짝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슬리! 이거.. 그 뭐지? 따로 볶고 막 이러지 않아도 돼가지고 완전 편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막 거의 뭐0만명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때 상품페이지에서 봤을 때 가지랑 뭐가 들어갔다고 했지? 잠시만요. 가지랑 뭐 구운 피망 구운 토마토 이런 거 들어있다고 했는데 맛이 진짜 진짜 진짜 풍부해요. 그 저희가 시판 소스로 먹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오 완전 기대를 하긴 했는데 엄청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요 소스를 빵 위에도 올려서 먹고 감자튀김 같은 거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찍어서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완전 대만족입니다. 오, 이러고 이러고 설명해줄 필요 없을 무언가를 가이하게 되는 거. 같아요.